됐스. 야 이러면은 좀 봐줄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방송용으로 방어를 해도 진짜 부지근 부지구나. 아이고. 어. 근데 이거. 아 세상에. <웃음> 잠깐만. 나 열심히 때린 것 같았는데. 이건 좀 심한데. 생각보다 좀 심한데? 제가 이거를 왜안 하려는 이유가 이게 보는 입장에서 좀 괴롭거든 이거 따지고 보면은 손톱깎기로 중,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좀 오래 걸린다 이거 차라리 그냥 프리데랑 게일만 할까? 근데 이두 놈이 문제인데따실다 디레시의 최종 보스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피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어? 오예 세 번째인가 지금? <웃음> <웃음> 똑바로 서라 군다 사실 유튜브 영상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에 12시간까지에요 내가 해봐서 알거든 전에 가시가 보그 뭐그 모든 엔간한 보스는 굴러서 잡아봤는데 이게 12시간 이상은 아, 안되더라고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12시 이상은 못올리더라고 나눠서요 근데 나눠서 그니까 그거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제 채널에 악영향을 어느정도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긴 것도 안 여러번 올리면 안좋아요 채널 반향성이 좀 달라가지고 풀버전 같은 경우는 일부 공개로 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풀버전은 재생 목록, 목록으로만 남아있지 공개로는 제가 전환을 안했죠, 일부러. 사람들이 보면 은 괜히 풀버전 채널을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따로 채널을 운영하는 거죠오 이얏. 일어서라 군다 아직 안 끝났다 <웃음> 넌 로스릭의 자존심이야 서버가 서버 때문입니다 서버만 고쳤으면 이런 짓거리 안했어 아프롬 탓이. 딱 4명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보면 지루하니까 솔직히 이거 연양가 없잖아요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됐어 어? 35분 걸렸어요? 더 일찍 끝났나? 내 시간을 안재니까뭐 다른 버스는 빠르게 스킵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오늘 안엔 다 못할걸요? 아마 수요일에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다행인 거는 제가 2월 3일 때 3차 백신 맞으러 가, 가가지고 그 전에 끝내놓은 게 나은 것 같다? 솔직히 진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백신 맞으면 진이 다 빠지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빠지기 전에 <웃음> 이걸 끝내놔야 돼열대엔도 가능하겠죠 모든 시리즈도 결국은 적응을 하면은 1일 1회 엔딩 볼수 있죠 이런 발로는 엘든 링이 오히려 더 쉽다는데 시리즈 갈수록 근데 그게 느껴지긴 해좀 평균적으로 대중에 맞춰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보이긴 해 사장 실력 선에서만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여러분 사펑은 까지 맙시다 진짜 내 방에서 내 방에선 사펑은 까지 마안돼내 그래픽카드 3080 오너 온, 오너가 오너대준게 사펑이라고 내 방에서 사펑 욕하지 마 나는 사펑을 욕할 자격이 없다고 아 저희는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뭐할 말은 없지 어? 그래요? 엘든링에 레이트레이싱 지원한다고? 드디어? 드디어 레이트레이싱 써보는 거냐? 이번에 써보는 거야? 최신 기술 써보는 거냐 드디어? 3080 사놓고 맨날 다크 써면난 돌리니까 4000번 대? 아니야 4000번 대는 말할 것같아 왜그러냐면은 항상 그래픽카드는 짝수는 항상 안좋았어 <웃음> 1000번에 나왔을때는 가성비가 좋았는데 2000번 때는 가성비가 엄청 안좋았고 이번 3000번 때는 가성비가 좋았어 이번에 망할 차례 이건 불변의 법칙이야 프롬캔도 짝수는 망했어요 어? <웃음> 뭐뭔 말을 하고 싶은거지? 무슨 냄새가 나는 <웃음> 것 같지 않아? 난잘 모르겠는걸 나도 솔직히 장단점 있는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그건 너무 억가다 <웃음> 너무 억가다 진짜 그렇지. 아 역시 패드가 문제였어. <웃음> 어 패드가 문제였어. 아 그리고 한 시간마다 광고 나오는 거는 제가 그 설정을 해놨어요. 한 시간마다 광고 나오도록.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그냥 빼드릴까요 이거? 방송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광고를 넣을 필요가 있나? 알람만 제때 오도록? 아 그건 내가 못해주겠는데? 내가 학거라서? 그건 내가 학거라서 알람이 제때 안, 안 오는걸 그거 이거 일단 애가 맞아야... <웃음> 발 때리면요? 더안 나올걸? 발 때려볼까? 야, 이러면은 좀 봐줄만 하지 않아요? 그래도? 방송용으로? 방화를 해도 진짜 부지은부지이구나 아, 이제 여기가 고난인데, 진짜. 피하는 것도 고역인데. 진짜 가시, 가시가보시 진짜 뇌절이었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방송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 그렇지. 아, 힘들었다. 확실히 노광보단 할만하네, 이 정도면은. 어, 진짜 할만하죠, 이제. 이리 오십오 아 이제 시작인가? 깊게 찔러드는 구만 이거 로스릭이 나쁜 자식 그러지마 우와 이걸 피하네 어이 어이 내 반응 믿고 있었다구 아 아아 화신이요? 아니요 화신은 못잡아요. 걔 회복해요. 네해봐서그 회복 속도에 부지 데미지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잡으면요? 그럼 날 칭찬해줘요. 음. 그럼 되잖아. 내가 잘한 겁니다. 뭘 봐. <웃음> 안 돼. 시작됐다. 시작됐어. 아이씨 유정가. <웃음> 너미화잡키지너이 자식. 너미화잡키지좀 <웃음> 죽어. <좀, 좀. 웃음> 하지마. 꿀리면 창패턴 나오.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되나? 오 된다. 오 되네 이게. 뭐라고 <웃음>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해야지. <웃음> 안될줄 알았는데. 끝났어.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요건데 좀 이상했다 데미지가 왜 뭔가 잘 들어오는 거지 ng, NG. 다시 다시 엔 g 났어요 다시 합니다 아 그렇지 이거지 요청을 했을 때 대형 무기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제일 잘 다루는 무기를 들어야죠 대형 무기 잘 다뤄요 그럼 대형 무기를 드시면 됩니다 답은 자기가 알고 있죠 저는 조언은 해드릴 수 있는데 답은 드리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이에요 으아 잠깐만 한대맞았는데 이거 키가 왜이래 그러게 말벌 한번 깎을까? 일 년만 말벌 끼면. 어이쿠. 끼지 <웃음> 말래요. 바로 반응오네. 무덤지키기. 아, 걔는 보스 아니라고. 보스 조무사 안 잡는다고. 아. 어. 앞장못할뻔 했고 앞장못 참지 시점이 왜 이러냐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네? 시점 원래 이랬나? 잠깐 껐다 켜보자 맞네 버그네 이거가 더 나빠질 수 없겠죠 역시 중소다 중소 중소 했다 진짜 놔줘야 되, 되나? 놔줘야 되나 이제? 아이고 어 아, <웃음> 실 아, 했어 아, 아, 실 아, 했 아, 아, 아, 아, 아, 아,